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서대문, 강북 당성 환불. The doors are on your left. 전방 도전시 서대문, 서대문자. 맘에서든 서대문, 서대문역이 되요. 이은 전동차와 승강사 상가 넓이. 내실때의팔 바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 t e p